여기가 모스크 맞죠 모스크, 아르니? 와 진짜 크다 여기. 위험 있다 약간. This mosque they are called as Taj Mahal. 에타지마? Taj Mahal, -ta -ma. -ta -ma biggest mosque in India. 아 타지마할. 아 타지마할도 모스크네 생각해보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굉장히 엄청 엄숙...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No it's not here, but inside That's what I'm preparing Oh, I'm going to o in the w don't know i y But they usually go for jogging there a <laughs> jogging? And, and also people like selling food and things, I guess? Yeah, usually Yeah, there It's divided, divided. Yeah? The man and the woman So I can go with you 아괜찮아 okay. And you l o o u s u a l l y men are in the front. Front? Yeah, so it's basically here. 나이 t h i s is for g r s i s o o o o y 엄청 조용해야 돼. 요빅하이어트 안녕히 계 대박이다 정말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구나 와 근데 엄청 시원하다 이게 무슨 문양이지?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런 성전 같은 건가 보다 공부하시는 자료들 와 엄청 많다 이 빼곡한 걸다 보시는 거야? 다 같은 건가? 다 다른 건가? 만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패스 아른이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응.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요? 응뭘 무슨 생각 그래요? 뭐 No 건강 can... 건강하게 주세요 No, you don't, you don't. You can't think anything while you're playing. praying. Okay. 아, you just have to focus, and the the thing that you have to focus is on God, Allah. 아, just... So you can't think any other than that. But if 생각... you 어? but if you want to pray that kind, yeah. After praying, you can like. Ah, 아, praying을 like. 먼저 끝내고 나서. 난 그냥 했는데 모르니까. 아론 oh. 모스키가 oh. 모스크가, 모스크가 hmm.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It's like the place to yeah? pray. To solid, okay. I don't know the correct English, but it's solid. Solid is at God. The... Solid is like yeah. pray like this night, every five, every five times a day. Yeah, I know. Yeah, it's solid. To like, God, God, or 와우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날확신같든요 인도네시아 날씨가 30몇30막 3도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엄청 덥네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바이러스도 그 뭐야, 아, 왔다가 아, 너무 더 이러고. 갈만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한국이랑 좀 비슷하네. 한국도 저런 거 있지 않나요? 책 대여하는 저런 뭐라고 되지? 트럭 있나 없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붕어 오늘 노란색이네요. 네 맞아요. 이뻐요 이뻐요. 어디서 왔어요? 집에. 네, 네. 집에서. 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직 이따 저녁 네, 먹어야 지 히잡 <목소리> 안? 어, 히잡 안 쓰고 오면은 여기 못와 뭐 어, yeah. 아, so 안에 들어갈 때는 히잡이 필요해요. Not really. Not really. But if inside, yeah? you have to wear no. 아. yeah. You have to wear a n d everything. <목소리> 기도하고 싶으면 못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yeah, <그래서 뭐지>? 응.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어. 슨뭐오 오늘 대학생 같아요. 전요. 네, 부아르니? 그. 그 부가 참고로 아줌마란 뜻이요 <웃음> 아르니 그렇게 길가를 걸어다니면 어떡해요? 이렇게 인도로 들어오셔야죠. 항상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어 가는 데 순서 없어요. 어? 어 괜찮아 보이는데? 맞죠? 자. 아 아르니 잘 찾았네. 아, 들어가시죠, 여러분들. 예. <목소리> 야, 까봐. 야, 라. 어. 뭐 먹을까요? 먹고 싶은 거 골라요. 먹을 거랑 어. 음료랑. 음 뭐, 어? 이름이 이름이 키네 <목소리> 먹고 싶은 걸로 먹어. 먹고 싶은 걸로. 어. 아래이도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여러이바리바리에요 <목소리> 천천히 해, 천천히 오늘은 좀 시간을 갖고 아, 여유롭게 배가... 합시다 알았죠? 배가 고파서아픈거예요 아, 그냥, 그냥 배가 아파요? 때문에요. 엄마 아파요 아 진짜 요그래서 콜라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알았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웃음> 아 믿습니다 <웃음> 믿어요 믿어요 저기 보드게임 있어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야 보드게임? 보드게임? 응, 응 아. 보드게임 뭐할줄 아는 거 있어요? Can you play? a n y 이거 뭐지? 아, 이거. 어, 무섭겠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et's play. Let's play. 어, 어 재밌어 이는데 이거?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Let's play, t h s 오케이? 이거 okay. 나, 이거? 오빠 장 하세요. 잘하요물봐나물 거라고요? 옷 같아요. 예이 갑시 먼저 때려도 돼요아이 오케이. 뜯으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요. 뭐 야, 카시아 오, 맛있겠다. 이거 미 아니에요. 인도미 예요 스파게티가 아니라고요? 아이거 밑에 택백 주문했는데 이거 물말백 아니에요 그 이거 인두미 같지? 이거 그러니까 이라니 빌이디 같지요 어쩔 수 없죠 이거 나는데 뭐 이게아니에이 음, 먹고 싶해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맞죠? 오늘은 무슬림교 분들이 가시는 무스크 라는 사원을 갔다 왔어요 한국어로 치자면은 이제 뭐 교회 그리고 절이라고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독특했던 점은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곳이 달랐다는 점이랑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이제 아침 새벽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해 가지고 총 5회에 걸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무스크 앞에 이렇게 공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후 이제 4시나 5시쯤 조금 해가 떨어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이 그곳에 가 가지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동식 막 도서관 그런 것들도 있고. 아주 인도네시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스크는 꼭 한번 어 들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 한국으로 치자면 교회 성당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곳을 가든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모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한국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 그러실텐데 항상 이렇게 건강 주의하시고요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먹는거 잘 드시면서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뿅